펜션이 들어가야 돼. 두, 우리 군기게 피자 할때 이런 거야. 근데 한국말로는 이걸 배치기 하세요막 배치기 하면서 하잖아. 맞고 나선 배치기 들어가야 돼. 이거 배치기 안 하려고 하니까 봐봐. 아 다리 오른쪽 다리 고질병이네. 자 다시 고쳐줄게. 자 와봐. 아니지 개 때리려고 하지 마. 이거 보면 다 때리고 싶어해. 아니야. 자 컨트롤. 자, 백스윙. 네. 왼손 계속 눌러줘. 네. 와. 가려. 가려서 앉아. 얘 돌아서 그래, 지금. 아, 다시. 아, 얘 앉아. 앉아. 그렇지. 거기서 팔, 오른손이 쫙 밀어봐. 그렇지. 얘는 망가지면 안 돼. 그렇지. 네. 그걸 때려. 그렇지. 네. 다시. 네. 스톱. 여기서 뭘 느낄 거냐면, 아빠 지금 힘이 앞으로 나갔잖아. 네. 뒤로. 등 펴봐. 아니, 여기. 네. 그렇지. 네. 자, 거기서 다시 칠 때, 뒤로 이렇게. 이런 느낌 있지. 길지게 필 때. 세게 때려봐. 네. 나이스. 다시. 앉았다가. 어, 이거 자꾸 찢어지러 간다. 다시, 앉았다가, 펴. 그렇지. 왼손 무너지지 마. 왼손 무너지지 마. 끌고 가. 그렇지. 그렇지. 다시, 배치기가 들어가기는 해야 돼. 어? 근데, 아빠, 배치기가 들어가긴 해야 돼. 골프스윙에서. 영어로, 익스텐션이야. 익스텐션이라는 게 늘어난다는 거잖아. 수축 이완 운동인데, early 익스텐션이 들어가면 안 돼. 빨리 들어가면 안 돼. 이, 이, 여기서, 막고, 쫙, 익스텐션이 들어가야 돼. 등 우리 등끼지게 피자 할때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막고 꽝 들어가야 돼. 그게 배치기야. 근데 한국말로는 이걸 배치기 하지 마세요. 막 배치기 하지 마세요 하잖아. 막고 나서 배치기 들어가야 돼. 이거 배치기 안 하려고 하니까 봐봐. 막고 나서 배치기 안 하려고 하니까 다리가 이렇게 도는 거야. 막고 나서 배치기 느낌이 나야 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럼 다시 앉았다가 치고 배치기 해봐. 그렇지. 그 다음에 배치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거기서 쭉 밀어봐. 쭉. 그렇지. 계속 쭉 가. 그러면, 그 다음에 다 오른쪽, 오른쪽 다리로 이제 일어나면 돼. 쭉. 그렇지. 요런 느낌이 나야 돼. 그러면 썩! 거기서 멈춰봐. 자, 여기서 아까 이렇게 올라갔잖아. 여기야 반대로 됐지? 네. 아까 아빠가 돌았을 땐 요렇게 끝나는데 항상 이거에 이렇게 반대로 어, 끝나야 돼. 이렇게. 끝나네. 그렇지. 요렇게. 그 다음에 얘 밑으로. 음. 얘도 밑으로. 밑으로 쭉 내려봐. 그렇지. 요런 느낌이야. 항상 밑으로야. 올라가는 건 없어 골프스윙에서 그렇지 그렇지 와 훨씬 좋아 앉았다가 맞고 배치기야 그렇지 앉았다가 맞고 배치기 그렇지 쳐봐 딱 쳐봐 지금 땅땅 쳐봐 그 다음에 배치기 뒤로 배치기 그렇지 일어나봐 쭉 나이스 어, 봐봐 펴지는 거랑 구부려지는 거 음, 좋아 계속해봐 자, 백스윙 했어. 이거 꼭 생각해야 돼. 아빠는 이때까지 이렇게 간 거야. 이렇게 수평 유지하면서 요렇게 이거 까먹지 말고, 자 백스윙 했다고 하면 요 내려올 때 아빠는 자꾸 이걸 이렇게 해. 이게 아니고 이거야. 여기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 야, 아빠는 너무 섭네, 그럼. 일,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자꾸 내리라고 하잖아. 아. 근데 아빠는 이거 무슨, 무슨 습관이 있냐면 얘를 이렇게 돌리는 습관이 있대. 아. 내 몸이 어떻게 되는지 봐봐. 내가 돌리니까 어떻게 돼? 약간 이런 식으로 가지. 아, 그러니까 그치. 여기서 얘가 얘를 계속 내리면서 나가야 돼. 그러니까 약간 아빠 옛날에 물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하는 거 알아? 음. 그거야, 봐봐. 봐봐. 내가 얘를 아빠 공이잖아. 얘를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얘가 이렇게 밀어줘야 돼. 근데 아빠는 이거를 이렇게 돌렸어 그러니까 움직이지 옆으로 움직이지 않고 눌러서 위로 그렇지 그렇지 거울 봐봐 해봐 그렇지 그 다음에 땅 앞으로 그렇지 봐봐 펴지잖아 그지 다시 앞으로 땅 나이스 그렇지 더 일어나 더 일어나 배치기로 일어나 나이스 얼마나 좋아 어때 괜찮지 자, 한번 쳐봐 이제 공 그렇지 앉았다가 배치기야 앉았다가 치면 배치기야 오~~ 그래? 어 다시 음아 응? 다리 조금 돌았는데 나쁘지 않아 아빠 좋아지고 있어 어, 어 괜찮아 봐봐 오른쪽 영상을 보면 이렇게 엎어 치는걸 볼수 있지 그지자묶겁게 여기서 어, 백스윙 어, 어깨턴도 어 훨씬 많이 됐어 오른쪽 거는 손으로 올렸잖아 근데 어, 오른쪽 거 엎어 치는 거 보이지? 왼쪽 거 봐봐. 사이드 밴딩 생기는 거 보이지? 그지? 다운 스윙. 자, 봐봐. 오른쪽 건 많이 풀리지? 왼쪽 건 끌고 오는 거 보이지? 손이. 그러니까, 어때? 팔로우가. 훨씬 펴지지, 지금. 어, 이거 봐. 그지? 아, 훨씬 예뻐. 땅 쳐봐, 그렇게. 그 느낌으로. 땅! 그렇지. 훨씬 좋아, 아빠. 그렇지 그렇지 와 훨씬 좋아 훨씬 깔끔해